뭐야? <웃음> 이게 더 신경 쓰이나? <웃음> 귀엽게 봐주세요. 열라 참깨. 순두부 추해서 먹었지. 계란 참기름 뿌리고 젓가락 면 먹방 끝. 저는 한 젓가락에 한 번씩 해서 먹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. 좋아요. 안녕하세요, 홍사운드입니다. 오늘은, 짠! 순두부! 열려라 참깨라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열라면이랑 참깨라면이랑 같이 섞어 먹으면 맛있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아예 합친 제품이 나와 있더라고요. 나온 지한 1년 반 정도 됐어요. 그런데 구독자분께서 요 라면을 한번 꼭 먹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요청을 하셔서 이번에 준비를 해봤습니다. 또 원래 열라면 하면은 열라면 순두부가 또 장난 아니잖아요? 그래서 순두부를 같이 넣고 차이점이라면 열라면과 참깨라면을 같이 넣을 때는 참깨라면에 조미유가 들어가는데 이 열려라 참깨라면 같은 경우에는 조미유가 따로 준비되어 있지 않아요. 그래서 참기름을 대신 둘렀습니다. 후추도 살살살 뿌려봤습니다. 과연 얼마나 맛있을지 얼른 먹어볼게요. 야 기대된다. 참, 자, 국물 먼저. 와. 맛있다. 이거 이렇게 풀어서 먹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는 풀어서 먹을게요 근데 안 풀고 먹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좀 편하긴 하거든요 한 번에 이렇게 딱 집히니까 계속 제대로 됐을 것 같은데 노른자 너무 잘 어울리네. 와, 근데 너무 짧다. 벌써 끝나네. 음, 땀 나는 거잘 먹었습니다. 와, 아, 어, 일단은 이렇게 완제품으로 열라 려 참깨 라면으로 먹는 것도 괜찮긴 하거든요. 근데 사실 제가 일단 사놓고 조사를 해보니까 열라면이랑 참깨 라면을 따로 따로 사서 끓여 먹는 게 가격이 더 싸더라고요. 그래서 나는 딱한 봉지 밖에 못먹는데 열라면과 참깨라면을 섞은 라면을 꼭 먹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거 사셔도 괜찮고 불 라면은 두 봉지지 하시는 분들은 그냥 따로 사서 드시는게 가성비가 더 좋다 아, 오늘 영상도 맛있고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,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이 눌러주시는 좋아요는 저에게 아주 큰 힘이 된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